어헐 여러분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을 저희 집에 곰팡이가 있다는 거를 어 어쩔 벽지는 뜯어낼게요 이 벽지는. 내고 헐 와 생각지도 못한 대공사가 될것 같은데요? 위는 괜찮네요 딱 이만큼이 지금 요만큼이 곰팡이가 난 건데 아... 곰팡이 세제를 지금 썼는데 만약에 집에 곰팡이 세제가 없으면 그냥 락스에다가 물 섞어서 희석시켜가지고 뿌리시면 돼요. 곰팡이는. 아 진짜 와 이거 배신이다. 내가 진짜 우리 집은 곰팡이 없다는 거가 진짜 자신이었는데 이 곰팡이는 포자가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장갑이랑 마스크 꼭 쓰세요. 저 지금 이렇게 마스크 썼거든요. 꼭 마스크 쓰시고 이거는 이렇게 다 긁어내고 내일 퍼티를 사올 거예요. 지금 밤이 10시라 운전대가 없으니까 급하게 다이소에 가서 다이소에 퍼티를 팔거든요. 다 긁어내고 이에다가 퍼티 재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곰팡이를 칼로 다 긁어냈어요 다 긁어내고 여기가 지금 울퉁불퉁해졌거든요 그래서 바데를 가지고 어느정도 조금 메꿔준 다음에 도배를 해서 좀 팡팡하게 만들어주려고 해요 이게 바데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좀 내꺼줄 파데는 다이소같은데 가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내 꿈이라는 이름으로 정급하을 저처럼 자 이렇게 보시면 곰팡이도 없앴고 빠루로 어느 정도 단차도 줄였어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 실크 단열벽지를 붙여보도록 할게요. 이 부분이 곰팡이가 있었던 부분인데, 한번 뜯어볼게요. 오! 자, 이 부분이 바로 곰팡이가 났던 부분이고 제가 곰팡이 제거제를 막 뿌리고 이 시멘트를 긁어내고 그 위에 바벨을 발랐었죠.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. 단열벽지 시공하기 전에 곰팡이 있다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시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